그래서 문재인에게 할 질문을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이 인간이 제정신인지 아닌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양산에 연락이 가능하신 분이 계시다면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받아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약 30% 정도가 되는 574만 가구가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구수로 환산하면 대략 1,500만여 명인데 이 중에서 약 80%는 개를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이들 대부분의 애견인들이 마치 자신의 친자식을 대하듯 반려동물을 대하는 그런 모습은 이제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방송에서 양산에 살고 있는 이상한 인간 한 사람이 자신이 4년째 키우던 동물을 어떻게 학대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라는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부터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동물과 달리 개는 어떻게 인간과 그렇게 친해질 수 있었을까요? 개라는 동물이 다른 동물과 어떻게 다르길래 인간의 사랑을 그렇게나 독자지할 수 있게 된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많은 애견인들은 자신을 엄마 또는 아빠라고까지 지칭합니다. 오늘날 이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된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 개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개가 감정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개는 기쁨과 슬픔과 분노, 불안, 우울감, 부끄러움, 죄의식, 심지어 주인에게 서운할 경우에 삐짐까지도 표현할 줄 압니다. 주인이 우울하거나 슬퍼하거나 화가 나 있으면 강아지는 주인의 기분 상태를 곧바로 느끼고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한마디로 개는 인간과 교감이 가능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동물학자들의 연구 역시 이것을 뒷받침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애견인들이라면 학문적인 연구가 아니라도 당연히 알고 느끼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둘째, 개에게 있어서 주인은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이자 개가 가진 세계관의 모든 것을 알수 있습니다.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개가 어떻게 혼자 시간을 보내는지를 확인해 본 주인이라면 한 번쯤 가슴이 무너지는 감동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문쪽을 쳐다보면서 주인을 기다리는 모습, 왜 자신을 두고 나갔는지에 대한 원망의 지음 밖에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 작은 발자국 소리 하나라도 모두 주인이 오는 소리와 연관지으려는 그들의 몸짓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주인은 느끼게 됩니다. 내가 저 아이의 모든 것이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셋째, 눈빠지게 기다리던 주인이 마침내 집에 돌아오면 그 개는 마치 천하를 얻은 것 같은 큰 기쁨을 온 몸으로 표현합니다. 개는 주인이 부자이건 가난하건 잘생겼건 못생겼건 뚱뚱하건 날씬하건 주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온 나를 반기는 반려견을 보면서 세상에나 늙고 못생긴 내가 그렇게도 좋으냐? 애견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말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아프로디테 줄여서 디테 라는 이름의 미니슈나우저 종의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실에 있으면 거실로 서재로 가면 서재로 제가 가는 어디나 껌딱지처럼 따라다니던 녀석이었습니다 이 녀석은 맨바닥에 앉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항상 방석 위에만 앉았죠 그래서 이 녀석 전용 방석이 있었는데 제가 가는 곳마다 이 방석을 물고 와서는 저 옆에 떡 놓고 앉아서 저를 하염없이 쳐다보곤 했었습니다. 굴라! 굴라! 계속 굴라! 또 굴라! 얼음! 얼음! 땡! 이 아이가 올 2월 초에 17번째 생일을 앞두고 노환으로 그만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말았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너무나 큰 기쁨을 주었던 아이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장례를 치러주면서 통곡해 맞이 않았습니다. 키우던 강아지를 잃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도 마지막 며칠 동안 숨을 가쁘게 몰아쉬던 모습. 나를 바라보던 눈에 눈물이 고여있다가 주르르 눈물이 흐르던 우리 디테일 마지막 모습이 눈에선합니다 개들은 원래 인간보다 수명이 짧기 때문에 만나서 헤어지는 것이 아이를 먼저 떠나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키우기 시작할 때부터 정해진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애견인이라면 그리고 사랑하던 강아지를 저세상으로 먼저 보내본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 헤어짐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를 느껴본 사람이라면 다시는 다른 강아지를 입양하지 않겠다고 다짐에 또 다짐을 하게 되는 것도 공통적으로 말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든 키우는 개를 확대하다가 급기야 유기하거나 파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성질이 못된 개들도 있긴 하지만 이 경우도 사실은 개가 문제이기 보다는 대부분 키우는 사람이 문제인 경우가 더 많은 법입니다 어쨌거나 최근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떤 한 사람이 설마 아무리 미물이라도 짐승에게 그딴 짓을 해서는 안될것 같은 짓인데 라고 생각할 만한 잔인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누굴까요 짐작하시는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전직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자신이 강아지 때부터 무려 4년째 키우던 개들을 이제 와서 파양하겠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 김정은이 문재인에게 선물했던 풍산개, 고미와 송강이, 그리고 여기서 태어난 새끼 한 마리. 이렇게 총세마리를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키우다가 퇴임과 함께 양산사제로 데려갔던 것인데 문재인이 퇴임 직전 담당 부처와 월 250만 원의 개관리비를 받기로 하는 꼼수를 써놨는데 새 정부가 이 돈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보이자 그럴 거면 안 키우겠다, 파양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월 250만원의 개관리비 줄거냐 안줄거냐 안줄거면 파양 하겠으니 개들을 도로 데려가라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양산에서 하루종일 할일도 없는 인간이 개밥 주는게 뭐가 힘들다고 그게 개 사료값이 몇 푼이나 든다고 돈 타령입니까 개를 키우는 즐거움 중에 가장 큰 즐거움은 개에게 밥이나 간식을 주는 것인데 개관리하는 사람이 왜 필요합니까 그게 돈들릴 일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그게 네가 주면 되지 왜딴 사람을 시켜가면서 돈을 들여 왜 나라 세금이 썩어 문드러지더라도 나 같아도 그런 돈은 안 주고 싶을 것 같습니다 매달 1,400만 원씩이나 연금으로 쳐 받아가면서 개 사료비는 아까운 모양입니다 그동안 개랑 다정하게 놀던 사진은 다 뭡니까 순전히 쇼를 위해서 사진 찍는 용으로만 개를 이용해 먹었다가 개 키우는 비용 안 준다니까 이제 와서는 남북 평화쇼도 다 끝났겠다 이제 이용가치도 없으니 내다 버리겠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자기가 키우던 개 사료비를 국가가 내라 안줄 거면 도로 데려가라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문재인을 보면서 인간이라고 다 같은 인간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번 경우는 정말 처음으로 인간에 대한 환멸이 마음속에 통증으로까지 느껴질 지경입니다 문재인의 인간 됨됨이는 그의 언행을 통해서 진지하게 알아보긴 했지만 가족처럼 키우던 계기까지 이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오죽하면 자기네 좌파들까지도 이건 너무했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에게 할 질문을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이 인간이 제정신인지 아닌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양산에 연락이 가능하신 분이 계시 다면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받아다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첫째. 주사파의 관점에서 김정은이야말로 주사파의 지존 그 자체인데 이 김정은이 하사한 선물을 내다 버리는 행위는 북한에서라면 당장 총사령을 면결 어려울 것 같은데 정말 이것을 알고도 그풍산계라는 하사품을 내다 버리겠다는 것입니까? 둘째, 김정은 하사품을 버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면서도 이것을 감행한 이유가 나는 이제부터 김정은이 싫다 혹시 이렇게 사상전향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셋째, 최근에 언론에서 드러난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 죽어봤던 편지에서 김정은이 트럼프하고만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 문재인은 끼워주지 말자고 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것 때문에 배신감에 사로잡힌 문재인이 혹시 김정은 보라는 듯이 분풀이 차원에서 그래서 나온 행동이었던 것입니까? 넷째, 그동안 남북평화회담 등이 쇼였다는 것을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까? 문재인이란 인간이 원래도 이해가 잘안 가는 인간이었지만 이번 행동은 너무나 뜻밖이어서 문재인이 양산에 내려가서 사람이 좀 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서 말입니다. 4년 넘게 키운 개였습니다. 풍산개의성상한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입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했던 주인만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돗개나 풍산개의 공통된 특징일 것입니다. 주인이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은 파양된 풍산개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혼란이면서도 큰 충격일 것이라는 것은 애견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것입니다. 지난 세월호 사고를 보고 겪으면서 그들이 이 사고를 이용해서 무슨 짓을 해왔는지를 목격한 우리 국민들은 운동권 주사파들의 인간성의 본질을 이제 어느 정도 들여다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같은 자들이 개몇 마리 버리는 것쯤은 그들에게 는 파리 몇 마리 죽이는 것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어찌 보면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들다운 짓을 했으니까 그런 인간이 그런 짓을 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한낱 미물에 불관 개지만 지난 4년 동안 날이면 날마다 문재인 같은 인간도 자기 주인이라고 이 주인만 바라보았을, 문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이었을 이 불쌍한 아이들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내치는 문재인이란 인간, 정말 싫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싫어 보기는 문재인 처음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 정말 많은데,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변호사로 돈도 벌 만큼은 벌어봤을 텐데 이 인간은 왜 자나깨나 돈돈거리는 것일까요? 매월 1,400만 원의 대통령 연금이 부족할까요? 더구나 전 국민이 낙세 의무를 지고 있는 마당에 이자는 자기를 예외적으로 세금 한푼안 내도록 마지막 퇴임 전에 꼼수를 써놨습니다. 퇴임 전에 1억 6천만 원짜리 순금훈장도 챙기는 등 온갖 돈이란 돈은 다 챙기던 이자가 이번에는 250만 원에 4년 동안이나 가족으로 기르던 식구 셋을 개 부부와 그 새끼 한 마리를 팔아넘긴 것입니다. 이 자의 잔인함과 야비함의 끝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우리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38시간 이나 망망대해에 떠있던 동안 그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던 이 자가 그 자입니다 그 뿐입니까 그를 월북으로 몰고 가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눈치를 보느라 우리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그 자가 이번에는 250만원 안 준다고 김정은의 선물을 내치는 이해 못할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이 자의 행동은 도대체가 일관성조차 찾을 수가 없는데 정말 연구 대상입니다. 멀리서 찾을 거 없습니다. 이것이 종북주사파들의 귀감이 된 자의 민낯이니까요.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보고도 이 자들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을 국민들이 아직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제발 소원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 쓰레기들을 조속히 청소해 주기를 바랍니다. 뿌리째 뽑아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토양 자체를 바꾸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이십니까?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